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링 왁스의 왁스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실링 왁스에서 쓰는 왁스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모양에 따라도 있고 뭐 용도에 따라도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실링 왁스 총 다섯 가지 종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육각형이에요 이런 육각형 모양의 실링 왁스 비즈들 아마 여러분들도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별 모양 이 육각형 비즈랑 똑같은 건데 그냥 모양만 다르거든요 모양만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이런 별 모양도 있고 귀여운 하트 모양도 있습니다 이거 세개다 같은 비즈 왁스들인데 모양만 다른 거라서 저도 여러 색상 갖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약간 청록색도 있고 여기 핑크 색상도 있고 되게 여러 색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틱 왁스 두 종류를 보여드릴 건데 스틱 왁스는 약간 사용법이 달라요 이 알맹이 왁스들이랑은 물론 알맹이 왁스처럼 잘라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 핑크랑 하늘색 요거 같은 경우는 글루건용이에요 그래서 글루건에 넣어서 녹여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잘라서 쓰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 버건디 실링 왁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초예요 초고 이 심지가 같이 붙어 있어서 불을 그대로 붙여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편리한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왁스라고 생각합니다 막 이런 게 있는데 어 이걸 이렇게 다끝냈으니까 테스트용으로 간단하게 박스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약간 3D 스탬프를 사용해볼게요. 3D 장미 스탬프인데,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알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엄청 예쁘게 됐다 이거 진짜 와 색이 되게 신비로운 느낌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엄청 예쁘죠 아 색조합을 굉장히 잘했네 별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색이나 픽한건데 너무 예쁘게 잘된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오늘은 그리아야 여러가지 실링 왁스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앞으로도 소소하게 실링 왁스에 관해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또 올게요. 안녕. 빠이.